아임엘의 81번째 리뷰 짠! 털빙! 핫초코! 마시멜로! 타 네! 가격은 12,500원입니다. 리뷰다줄 축기입니다! 축기! 죽기, 축기라우! 축키 <웃음> 구성은 초콜릿, 마시멜로우, 딸기, 초코시럽, 바닐라, 이스크림 우유, 얼음, 초코칩! 그리고 핫초코와 연예입니다! 부어주세요! 쪼키라우오머나 어, <웃음> 내가 할게 어, 내가 할게 어, 어.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야 숟가락으로 돌로로 흘리자 <웃음> 맛있멜로야 아, 돌아 돌아 돌아 야, 아진맛있어 굉장히 간에서 모이네 러브 <웃음> 인털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 근데 진짜 맛있어. <웃음> 마시멜로가 되게 좀 녹여진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응. 녹여진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마시멜로 봉개에서 꺼냈을 때딱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응. 안에 핫초코를 뿌렸잖아요. 뭔가 국물이 자극한 느낌이 아. 초코 느낌이야, 여기. 그러네, 지금. 그러네. 얼음 티라미슈를 먹는 느낌. 음. 이게 보면 안에도 이렇게 초코칩이 이렇게 다 겹쳐져 있어가지고, 공통적으로 되게 충분하게 달달까? 음. 응. 없을 정도의 달달함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누구나 와서 뭐 스트레스 받는다, 당기 땡긴다 하면은 이거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일 아쉬웠던 거는 딸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초코향에 비해 너무 적다 보니까 딸기를 더 먹고 싶은데 이미 딸기가 없어서 그게 아쉽더라고요. 따우고 나서 먹으면 화해할 맛이랄까? 그게 어, 이해되네요. 한마탕 고지기 싸워 나서 요거 한입 하면서 풀리지 않을까? 의아했던 거는 런회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밥줘다가늦미 음, 아, 음, 빚을. 안녕! 우유 얼음, 초코칩. 그리고 한초코입니다 그리고 연유요 미쳤다. <웃음> <웃음> 어떡하지? <왜>? <웃음> 미안하다. <웃음> 선생님, 죄송합니다. <웃음> 코팅 자리에서. <웃음> <웃음> 시도를 해볼, 해볼 법 하지만 네. 이걸 먹으면 이 초코 파우더들이 <웃음> 입술에 바뀝니다 <깁입니다>. 지금 약간 <웃음> 서로의 입술이 지금 벽돌색이 네. 되었어요 너무 어 러브인 설빙이지만 이걸로 <웃음> 사랑을 찾지는 마라 음. 음. 입술이 굉장히 시커봅니다 지금